나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냥하냐? 문 열고... 총환이나 하는거 봐나 하는거 봐, 응. 야. <웃음> 하는 <거> 봐. <웃음> 야, 야, 너무 고였다 <웃음> <웃음> <웃음> 나 볼래. 덕구고요 저게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지. 볼래. 했다 하하하. 녹화했다. 리듬게임 한다. 야, 덕구 야, 거기서 디모하지 말라 너. 땀, 딴딴딴딴딴딴딴 땀, 거기 디모한다. 혼자도 놀고 있다. <웃음> <웃음> 디모 재밌네, 이놈아. 으악, <웃음> 재밌네. <웃음> <웃음> 거기서 아니면 안 돼요. 으악. <웃음> 거기서 아니. 아, 자갈 설치된 소리가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 어, 나물 이상한데 없지는 줄 알고 게임을 어, 할 어, 거니까. 어. 아, 야, 근데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은근히 안나오는 야, 원래 그래. 자갈, 원래, 원래 부시돌 안 나와. 아니, 삽으로 펼 때는 꽤나 나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 밖 못, 한게도 소리가 더안나오 대신에, 그거는, 3 매구도가 안 달잖아. 독구, 여기. 뭐, 아이템 얻는 속도와 똑같으니. 독구 뭐. 뭐지? 여기 돌불럭 나... 위에. 연하잖아 하나만, 토치 하나만 설치해줘. 어, 딱. 아. 어, 62원. 62원으로 뭐 하지? 62원. 아 아이, 음안 돼. 돈으로 뭐 사지? 동물? 슬슬? 동물 한 마리 살까? 동물 새로운, 새로운 음식? 스폰할 주제 이거 아닭두 마리 살려면 70원 있어요 닭이 비싸네닭 35가? 응. 비싸다 다음에 닭두 마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닭 만들려면 울타리셔야 된다. 응 아이다 울타리는 상관없다 근데 울타리는 뭐, 나무 있다 이거 <웃음> 나, 나무 낭비도 될 만큼 많다 그니까 러야 바깥에 물 가지고 함정만 한쪽만... 한쪽은 모이 다음라운드 할 때는 응 빠져있어줘 뭐..뭐야 어차피 안에 있을꺼 것... 아기 좀비 치킨 조키 오케이 집으로 훅 들어가면 곤란해진다 문단속 엄청 해놓을게 도어락 해놓을게 응 야.. 하지만 부서집니다 바사삭 안돼.. 가자 밥먹자 밥왔나 다응 잠깐만 뭐 살만한게 오면.. 아시면 돈 모자 갈게 그만하라 몰라 내가 누를래 야나 이거 하고 나 크리.. 나 18라운드에서 나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좀 해줘. 크리 크리에이... 음, 나가야 되나? 어. 오케이. 어, 야, 물 함정 하올래덕 아니 나도 이번 라운드 끝나. 응. 어, 잠수는 타야겠다. 밥 먹으러. 서버 열어놓고 나갈거가 글쎄. 아니, 켜, 켜두고 딴짓하고 있자. 응 나는 발로 하면 되겠네 약 발로 약 발로 발로 p a 트 컴퍼니 오브 r 어로너 몇목 스한개 먹을사람 그거 상추 필요없다 나 너무 많아 <웃음> 상추 <웃음> 아니 그럼 상추는 감은비나무잖아 상추는. 감은비나무라고 나 이제 그 이름 못쓰는거 알잖아 은비 안돼 이제 응. 이제 레쿠자 이름 은비 밴드였다 안된다 잠시 감염으로 대체해야 된다 아, 아 설마 사람 이름 중에서 어 겹쳐가지고 안된다 이거... 야나 바본다 나 크리임모드로 아, 야, 야 이거는 배지마 뭐? 어 오케이 지금 내가 있는 곳아 그냥 이제, 이제부터 이제네 가운데 있는 거안 밸라고 그냥 아예 자체를 다 정리해놨다 이제 다정리해 잠깐만 약간 나무를 켜면서 내가 나만 몬스터 못 올라오고 나만 올라. 아니 아니면, 아니면 크리모드 말고 관전자 모드도 되나? 될걸? 어 템을 다넣어놓게나 <웃음> 깜짝이야. 뭐까? 사다리까지 박아놓는. 사다리 더 위로 박으면 된다 해가 나 죽어. 오십을. 어, 밤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애들 오글 끌리면, 곤란해지네. 나그 관전자 모드라고 니꺼 네 켜놓을까? 야, 니네 화면. 야, 관전자 모드로 그냥 있을게. 충환이 이거 봐봐 자갈 버그났다 왜 여기 봐봐 자갈 버그났 밑에 횃불 있는데 자갈이 안 부서졌다 뭐라고 악. 와봐 <웃음> 아 그러니까 왜? 한 번씩 이렇다니까 레전드 나 <웃음> 벌써 끝났어 나 TP 좀 해주세요 한 걸로 아나 <웃음> TP 안 된다 관전자 모드라서 아 아니 굳이 안 해놔도 됐는데 야, 그건 아까 말했어야지. 아 상관없다. 오면 다시 DP, 해서갈게 내가 스스로. 어, 뭐야. 어, 맵이. 근데 여기 오른쪽, 응. 낮 시간 늘려주는 거. 응. 아, 그거는, 낮, 낮. 낮이 필요한 라운드에 써야돼. 어. 야, 난맵돌 했는데. 야, 펜텀자한번 쓰자. 이 집은 뭐지? 아아이 나이다 이건 나 필요할 오야 이거 맵 신기하게 돼 있다 나도 관전자 하고 싶어져 어야 <웃음> 스카이 모드 이거 하지 마라 왜왜 왜, 왜, 설마 가운데 스카이고 다리 내기 나 있다 오씨 말았반데았는데 <웃음> 아, 어, 용암 바다는 더 심하다 하이힐도 하 하이힐은 벙커 만들기는 편하겠다 설계 일단 여덟 개 확보하고 나도 관전자 해볼래 일단 <웃음> 맨 맵... 앞에 있는 맵두 개가 제일 낫다 이번 라운드 뭐지? 지금 1십1가 10... 18. 18. 아기금 미 슬라임 스켈렛 어 쉬운 거니까 그냥 시작해 야야 야. 예. 야, 야. 잠만 기브 디지트 무사이야 글로이 야간투시가 영어로 뭐지 나이트 그니까. 비전 나이트 비전 네. 이렇게 야간투시 주고 여기 서 있어야겠다 어 여기 딱 그건데 아기 좀비 사냥 구간 음. 근데 이거 좀 이따 사라지는거야 이거? 아아 나무, 나무 붙어있다 이거 붙어있다 이거 접붙지해 놨다 가지랑 붙어있는 나무는 사라져 밥 먹고 올게요 난예야 yeah. 진행 조금만 더 빨리빨리 빨리 되면 게임 막 해볼 만한데 야 이거 초소 조금 넓혀도 되나? 어 잠깐만 나 따라왔다. 어떡하지? 포기. 갑자기 큰일 나는데. 야, 몰라. 이렇게 된 거다. 밥 좀. 덕구율이 위험하다 싶으면 크리에 그냥 크리 쓰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어. 아니, 다 잡아도 되나? 크리 <웃음> 쓰고 함다 잡아 봐봐. 그러면 돈 들어오나? 일단 키울 수있니까 들어올지 아 어, 일단 나는 많이 와 어, 크리가 되어 네. 여보세요. 어. 음주경보. 음 뭐요? 야, 지금 민규 밥 먹으러 갔나? 그래서 난 크리모드하고 때려잡고 있어. 오케이. 하면 된. 나, 나 여기 와 있는데. 나 서바이벌로 바꾸자. 서바이벌. 약 19. 19 뭐더라? 작은 좀비. 야, 잠깐만, 나, 나, 인벤토리 배드락 있다. 벽실수로 구멍내가지고. 어, 상자가 안 열린다. 어, 열린다. 됐다. 안 된다 이거 빼면 안 되겠다 얘어 이제 나무 안어도 될라나? 굳이 뵐 만한 건 없나? 뭐 응. 잘할 응어 뭐야 야 끊겼다 뭐야? 너무 오래 잠수 타서. <웃음> 설마 패배 처리된 건 아니겠지? 일단 멀쩡하. 응. 오래 잠수 타서 그런 거 같은데. 멀쩡하다. 반 늘리고 있었다, 나. 약수박 다 자랐는데. 반 늘리고 있었다고? 반 늘리고 있었다, 어. 몰라서 야간 투시 켜놨다. 놀라운데 싶네. 음. 뭐야? 어, 뭐야? 나 연결 끊었다. 들어갈게. 너무 오래 기기고 있어가지고. 내... 내 걸린다. 맨날 <웃음> 백섭당가는거 같은데 계속. 오나왜 어, 자꾸 백섭 되지? 왜? 응. 음. 어, 왜 자꾸 백 아. 석탄 좀 구해놔야겠다. 한거 같은데 응? 자꾸 백섭된다 뭐지? 허물 로어 매... 너무 오래 켜서 그런가? 언제부터 켜놨는데? 그.. 밥 먹기 전에도 켜놨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었다 아니 오늘 오늘? 수강신청할때부터 저랑 비슷한데? 11시부터.. 어 아침에 니 있는 건 바꿔거든 근데 이리 심하게 되나 야, 당근 좀 먹자 언제 239 됐므노 뭐가? 어 그렇네 슬라임이 개꿀이네 어 슬라임 쪼개지니까 230.. 다이아 살래? <웃음> 다이아 82D <웃음> 아 스파이더 어? 아니 어? 아니면 250할까? 이거 사야지 당연히 그러자 아직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근데 다이아 사봤자 어. 팀킬러 죽으려면 <웃음> 어? 24 음. 오케이 가자 갑시다 이번 판 하면 딱돈 개잘 벌리겠다. 그 다음에 팬텀 12마리니까. 그거 해야겠네. 가보통 만들 너. 어? 너 어디지? 나 밑에. 오케이, 내려갈 때. 수박 캐고 있었다. 아니, 너한테. 응. 이걸 물려줄 때가 왔어. 오케이. 아, 이제 나 싸울까? 그는 마음대로 하고. 죽을 것 같을 때 빠지게. <웃음> 아, 먹을 걸좀 들고 있다. 감자 여섯 개. 이 싸우고 싶으면 싸워. 응. 이, 이번, 이번 웨이브 뭔줄 봤나? 어, 응. 치킨 죽 파이던가. 파이던가. 아니면 독구에 노가다를 물려받을까? 야. 독구에 노가다. 야, 와나 김치 언제 57개 됐 김치 이제 슬태 온거 같은데 너 국밥 먹고 싶다며 어? 국밥 먹고 싶다며 그야약 그르... 이거 왜설지 오케이 네 떡. 할 만큼은 해응 거미 눈 어느새 8개 어? 밥다 돼간다 이번 밤에 뭘 야, 일단 부식도 세기고 해놨지 응 오케이 이 아니 왜 토치가 왜 뭉개지는데 어, 부시돌 4 개. 하나 남았다. 오케이. 부시돌 4 개. 이 노가 더 게임든데. 올리자. 와 마지막까지 다 와갔네 팬텀 12마리 어떻게 상대하지? 나 살래? 불타서 죽이 아닌데 그럼 돈이 안 들어오잖아 이제 48호인데 덥고 돈 갖고 덕구도 훔치면 안 되나? <웃음> 그러고 싶은데. 음. 덕구도. <웃음> 왔는, 온거 같은데. 팬텀이 어떤 몬스터인지, 잠깐, 검색이 응, 음, 덕구 왔다. <웃음> 워거린다, 이거 <웃음> 아, 덕구. 워만 하지 말고. 그거 풀봐봐 이제 너너 어. 그거 좀 사라 노나이트 뭐, 그거 눌러봐봐 어이번 라운드에 저거를 한번써야겠다이번에 그러니까 팬텀이거든 응. 내가 팬텀으로상대하는 그냥 팬텀... 태워지 어, 그... 태우고 막타만 안 먹을까 최대 여덟 마리까지는 막크다주겠응지 최대다? 최소 아니야 가볼까? 응 이번 판은 돈벌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웃음> 내가 팬텀을 어떻게 상대하는지23 아이 포켓몬스터 팬텀이네 얍 그냥 샷건치면 죽는데 탁 치면 죽는다 어탁 쳐도 죽는다 메가펜텀은메가펜텀도 똑같다 약. 그냥 그냥 펜텀에서 몸만 단단해지니 헬스 어, 다니는 단 약. 탁 치면 죽는다 샷건 쳐도 죽고 죽. 완전 아트타워 다 됐는데 이제 이거 아 여기 밖에 붙어 있는 이거. 뭐 여기 겉에 붙어 있는 무슨 그거는 못 부순다 줄기가 하나가 밖에 나가 있어서 <웃음> 난 집에서 잡니를 하겠다 난 날고 있지 네. 아 아빠가 아나 먹을 걸좀 들고 나와야지 수박 옷 아, 위에 있다 수업을... <웃음> 어 닭고기 여섯 개좀 구워줘. 네. 어, 아, 이여기다 그냥 넣어놔라. 과오로 하네. 어. 닭고기 여섯 개면 어과 반전이지. 응. 네. 뭐, 수박농사. 무엇이? 수박. 응, 음, 그러니까 수박농사가 제일 좋다. 약 <웃음> 덕구. 니가 그래. 남겨놓은 다섯 개, 네 개까지 만들어놨던 내가. 다갈, 야. 팬텀. 야. 길어는 정도다? 팬텀. 딜좀 아프던데, 막, 불, 불 타나? 맞으면, 자용. 은근 아프더라. 일단, 팬텀 등장. 야. 얻어놨다. 흐흐 <웃음>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 하나 떴다 날았나 어떻게 싸야 되는지 어! 한 마리 죽였어 독구 몇몇개 남았냐? 이제 개남잘 됩니까? 어또한 마리 킬이21 저렇게는 애들 빠지게 음. 오? 뭐, 애들이 낀다. 한때는 고장나거나. 와, 아, 저 위에 아, 한 하늘에는 끼는 게 아니라 저게 제한불 날아가는. 어, 아, 하나 날아오르는, 죽었어. 안쪽에서 2대1 란말고 해볼... 아, 근데 나무가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잘... AI는 엔도 드래곤 같은데? 응. 음. 야, 얘네 차라리 그거 음. 입구를 처음부터 다막고 내가 들어가서 직접 잡는 거아 그래? 밖으로 나간 애들은 괜히 위에 있다고 어? 어? 할까? 야 얘가, 얘네가 가얘 떨군템 먹자 그러는데. 음. 자살한 애들은 안 뜨지 않나? 뜬지? 자살도 뜬다 템그 내가 맨날 위에서 떨궈가지고 템 먹는다 이가 옛날에 소 같은 거 자살해도 먹지 어? 미유 그거 해줄까? 나무판자 들고 와서 다 막을까 위에 어어어 어, 어. 돌로... 다른 자원, 자원 이... 달라도 괜찮아 음. 일단 막 이왕 하는 거 돌로 하는 게 낫겠지? <웃음> 뭐야 몇 마리 안 죽은 거 같은데? 뭐안 죽었지? 나무.. 나무아애다 타서 자살해 아니 살아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야 여기 문 달린 쪽 SS. 오케이. 이렇 화살이 그래. 저건 칼로 죽이자. 뭐라도템은안 주는 거 같다. 나 쟤한테 뺨 맞았다. 팬텀 템안 안 주나 그냥 원래. 팬텀 막이라고 준다. 그래. 봐봐 타 죽으면 안 떨구는 거 같. 응. 음, 자살하면 음. 안. 일하다, 일하다가 일하다 어떻게든 한대 때려야겠다 아 잠만 자, 자갈.. 응. 자갈.. 자거 있는데 다 증발 다 가만히.. 괜찮다 텐탐 막 쓸데가 없어 응. 마녀 네마리 마녀 네마리 아니 자갈이 증발한다고요? 네마리 네 괜찮다 다섯 개 건졌다 아니 자갈이 지금.. 한 서른 몇 개가 다 증발할.. 응! 아, 그대로 있어 야, 아, 잠깐만 나 가니까 없더라 없어? 중발하더라 아이템은 그래 시험지자. 다음 라운드에 다 하나씩 사자 그래? 너 덕구야? 덕구가 23개니까 6마리만 잡... 잡으면 살수있는 빨리 집 가서 자갈 응. 먹어야 하는... 덕구 23개라고? 47개 아이가 아 덕구 혼자 다 사는 줄 알았다 자갈 먹어야 하는데 거 자갈 먹어야 되나? 그럼 야 니가 누르면 되지 그 아 맞다 시앗주부되지 닭은 어 아니 그게 아니야 이미 떨고 놓은거 아이템화돼 진짜? 이걸 저번에 보니 오래있다가 나오던어 괜찮다 1원이다 <웃음> 그래도 아깝다 이요 솔직히 야 1원 낭비했다 <웃음> 아 근데 왜랩 랩을, 랩을 먹냐 이거 그러게 갑자기 랩먹는데 너무 서브 오래 켜놔서 그런 거 같다. 바보. 내겠다. 다 같이 발로를 할 때고. 때가... 뭐라고? 이제 렉좀 줄었나? 어. 아난나 같이... 나 이제 렉 렉은 안 생기더라. 백석. 덕구. 덕구. 백석. 덕구. 아? 어? 이 얘기야. 렉 줄었냐고. 석. 난... 말안 하나 이러니까 충안이가 대신 말하지. 오케이. 아니 덕구야? 어? 아, 알렉 줄었냐고! 줄었다고! 어라고 했다 이거 응? 응. 어? 어어나좀아야 덕구 니한 번씩 말하면. 단음절이 씹힌다. 니랑 충환이 같이 말하면은 간혹도 아니다. 엄청 자주다 같이 말하면이 아니라 한 번씩 씹히더라. 끝마디가 아, 같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확정으로 씹히어 씹힌... 그건 확정이네. 야야 <웃음> 야, 돌로 다못 막았다 아직. 괜찮다. 요 정도는 막아놨다. 이발라운드 근데 뭐였지? 만녀네마리 아, 왜팔 들고 있... 팔을 왜? 니 그거 잡았다며. 18웨이브에서? 화살 스무 발로몇 마리 말이 잡을까, 만연? 다섯. 난 아홉 개. 오십도. 자, 이제. 해가 내리고. 난 대장작이 역시 지향이 맞았어. 와, 이거 봐봐. 올버그다. 어? <웃음> <와>? <웃음> 다 버그 걸렸다. 으악!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 마녀가 모습을 쉽게 안 드러내주네. 마녀 때리면은 자힐 포션 먹고, 뭐, 독 뿌리면은 면역 도... 모 개판치는 게 킬. 레드스톤하고 화약주나 이런 okay. 거 뭐. 먹어도... 일단 수박농사는 성공했다. 오케이. Okay. 수박농사. 얘는 포션 제조템밖에 안 줘. 양주기가 없는데 어떡하노? 야, 우린 진짜 외를. 진짜 자... <웃음> 어차피 못, 못 나간다 말이야. <웃음> 어차비 마녀 못들어온다 <웃음> 내가 고개를 내미면 달라지 으악 어구다그럼 집안에 게임판 난다 아예문제 숨었어 얘는. 아까 두 마리 죽는 거 뭔가 깨달은 게 있나 봐요 어 일단 3킬 아, 음. 벼이건 노란색 된거다 잘한 거어벼 노란색으로 길게 있는 게 잘한 거 야별 조금 심어놔봐 시앗 그 닭먹이 닭 쓰려고 당... 아. 오케이 올킬 상점 아, 간다 어 아, 아니면 덕구 니네 밑에 그닭 스포 닭장 하나 만들래 야 상점이다 나 돌로 막고 상점 있을게 위에 야. 상점에서 때려지니 응안돼안 어. 안 된다 나 피가 없다 감자가 몇개 찰까 아 때리지 말라니까 <웃음> 나 배고픔 달, 달았다니까 너 다 먹어 아 괜찮다 괜찮다 감자 아니, 5개 있다 수박 2개만 아니, 줘봐 아니 일단 피를 채우라고 응 그래서 닭 키울 거임다 먹은 거가? 어, 수박 2개만 줘봐 어. 정량 맞추기 근데 니네는 풀다 쿠키로 유지하고 있어 응 근데 닭은 키울 거고 안 된다 닭 키워. 키우자 키우자 두, 두 아마 개만. 스폰 알로 줄거 같은데 아 어, 줍네 닭 생성 알로 준다 그렇지, 역시나. 됐다. 감자. 이제 가봅시다. 응. 잠깐만, 라운드, 라운드. 23은 좀 빡세게 많다 아, 크리퍼랑, 미 케? 쉽다. 그냥 물량이 많다, 이거. 야. 내가, 내가 상대할 만하다. 이거 잘했지 어, 여기 완전 숲인데? <웃음> 숲인데, 이거. 야, 야, 원상태로 복구했다. <웃음> 네. 그니까. 아니 되게 원래보다, 원래보다 더 하다 얘 원래보다 더 하다니깐 업체를좀챙겨둔다음닭 어디서 농사할건데 집 밑에 한쪽 구석에 자 여기, 아, 여기 쭉풀어줄거야 그냥 쭉 풀면은 닭 밟으니까 한번아 닭은 안 밟는다 아니 가끔 점프하다가 조지는 것도 어 가끔 그러니까 농사층하고는 다르게야 내려가. 응. 어. 이제 새로운 상자를 배치할 준비를 나는 로지어질 해야겠다 잠깐만 야 입구는 다 막았다 <웃음> 감자 수확 좀 하고 이제 음식은 따로 분리해 놓는 상자 하나 더 만들어 그니까 나무는 낭비하자 지 <웃음> 남은... 야 독감자 오케이 근데 독감자로 살수 있는 게 그렇게 쓸모 있는진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여기 민성 다 자랐다 민성은 니가해줘 오케이 감자 이제 음식물 상자 어, 여기다 숫 다섯 개 다섯 개지 감자 오케이 싸울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음식물 상자, 이제 위치 바뀌었어. 오케이. 아, 명확게 이거 살림 게임 같은데. 어허. 재밌네. 100일 버티기. 운영 효율 따지기다, 이거 60초 그러니까. 게임급인데, 이거 거의. 아, 어? 60초 게임급인데. 야. 그, 지하 긍, 벙커. 야. 그 게임. <웃음> 60초 게임이라 6초를 낭비했다, 이 녀석. 이게 그 게임이 돼버렸다. 암말도 안했어 6초 남개하면은 66초로 쓴거 아냐 야악 그렇지 음. 됐어 음, 한칸 밑으로 지압하면 래 크리프 두마리까지는 활로 잡혀 잡혔... 그래야 다하겠다 이제 한칸 밑 한번 파는 편하다 너야 독구 닭장 어디다 만들? 여기다 만들까 그냥 밑으로 아니면 옆으로 박아 그러죠 일단 아기 좀비 다 처리했고 밑아비다어쩔래 어? 밑 아니면 옆인데 어쩔래난 그냥 아무 때 상관은 없, 없는데 그냥 밑이 파져있는 곳에 빨리 만들자 그냥 어? 밑에 베드락이다 어? 그그 쪽에다 만들자 <웃음> 칸이 두칸 차이 나왔는데 잘못하면 아! 두 칸이면 된다. 닭은 두 칸이면 가둘기 편하다. 조금 넓게 해줘. 파고 있또 베드락이. 오케이. 이제 활활 활 침착해. 그리고 어 그럼 여기 바로... 베드락이 있는 이쪽에다 만들자. 닭두두칸이좀 주... 많. 안... 응. 닿는 리 떡구디가 닿는 리 슝. 요아, 크리퍼. 응, 크리퍼 터지면 혹시 지형 날라, 날아가지날아가 약간, 약간씩 날아가지 근데, 그렇게, 엄청 임팩트 있는 건 아니긴, 불편하다, 이거. 나중에 제거는. 응. 음. 아니다, 괜찮다. 내가 할게. 그래서 최대한 난.. 아 그리고 잡으면 포인트 주잖아. 응. 그래가지고.. 어 그거.. 독구야 1회 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겠... 되겠네. 이정도는다음 다른... 잡힐 때도 큰 문제는 없어. 씨앗 줘봐. 아 씨, 씨앗. 씨앗으로.. 씨앗 메이자 씨앗 위에.. 그고 야 울타리 하, 한 겹만 해도 안 넘어, 못 넘어가는 거 맞지? 한 겹. 잠깐만 다 죽인 거 같은데? 야닭 나왔다 하나 나왔다 됐다 물킬 <웃음> 곧 상점감 오케이 아 네. 88원 뭐 살까? 난 12원 가지고 뭐 살까? 석탄을 사 으악. 근데 12는 살것꽤 많다. 철, 철 어때? 철 하나 주지 않나 이거? 응. 어. 나쁘지는. 다이아 보았데 아니면 대 야, 더두 마리 더 살까? 막 어, 그냥. 마음대로. 근데 다. 거... 아저알 먹고 싶어. <웃음> 꺼내. <웃음> <웃음> 꺼내. <웃음> 아, 알 먹고 싶어. 나 간전자 모드로 들어갈래. <웃음> 어? 아 오케이. 아아니다 아니, 그럼 벽이긴인다야 가전작무드로 들어가봐, 민규. 어, 그래볼까 <웃음> 어. 으 벽돌이다, 이거 스무스하게 먹고 탈출 성공. 야, 그았다. 알두 개. 생성 알두 개. 독감자. 이제 보자. 독감자, 뭐할거 있나? 이쪽에 뭔가 있었거든. 여기여기예예예어그 예. 얘네 독감자 그, 얘네 코아콩 선인장 사탕수 수 사탕수... 사탕 대나무 있잖딱 <웃음> 아, 대나무가 아, 여기 흙여서 파는 장부 이 텐트 없는 거 같다 그냥 모루 만들어 이런거 같은데 그런가 야이 역시 대나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 야 용암양동이 파 타... 용암영동이. 야 흑여석 있겠다. 있네. 30원. 어, 있다 있다. 용암령동 30원에 뭐. 하나. 조교석은어예 레드스톤. 3개. 3원에 4개. 30원에 하나. 응. 나중에 사자 이거. 하고. 응, 나중에. 이거 사야 되지 아 굳이 안사도되지 레드스톤. 굳이... 리더는 나중에 잡을 때. 응. 가보 다이아몬드 가옷 맞춰야 된다. 응. 아 그럼 용암영동이 사고 어. 잠시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되나? 이 왕랑둥이 지금 살 필요 없다 흐르는 용암에 야, 수직으로 물만나야 돼? 14라운드가 엄청 쉽거든 음. 어물 4개 줍니다 약어 엄청 쉬운 애들이 깃털도 준다 그냥 블록 두칸 쌓고 음. 칼질만 검사도 안 된다 그렇지 가볼까 가보자 내 몸에 상추 11개 뭐야? 잠깐만 나나 나 그거 먹어볼래 국밥. 야, 빠. 토끼 토끼 국밥. 토끼 야. 국밥. <웃음> 토끼 국밥이랑 버섯 국밥이랑 사탕무 국밥은 이건 안 먹을래. 됐다. 버섯이랑 토끼는 맛있어 보이는. 보인... 어 사탕무는 아니야. 그 토끼 국밥이 아니라 해장국이다 이 녀석. 야. 토끼 해장국 야. <웃음> 그 얼큰하다 <웃음> 잠깐만 안돼 야니 네 그거 먹다 엉덩이 종기나면 어떡하냐 어 그러게 토끼보기가 종기인지 닭고기 다 구워놨다 이거 나중에 먹어라 아. 칼. 닭 추가로 기르러 갑니다 오케이 닭닭 민성 잘랐다 야아 여기 어? 야닭두 마리 탈출했다 미친 <웃음> 탈출했다 잠만 이럴 때는 아 그거 씨앗 어, 씨앗, 탈출했어. 씨앗 들고 야. 있어 봐봐 씨앗, 씨앗 두... 들고 안에 들어가서 볼어 씨앗 위에 있다 내가 다은 썼거든 일부러 하나 자랐다 오케이 okay. 약 수박 녀석 이왕 칼 내구도 깰게 안해난 아직도 반달 돌칼 쓴다 뒤쳐졌다 약아 가뒀다 어... 약간 도어락을 놔둬야겠죠 기가 락 수박 개 많이 자란다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주, 아, 아, 주. 수박 62개 어 감자 언제 38개였냐 감자 하나 더 넣고 서른아홉 개아 밤이 내리고 제가 돌아왔어 딱 감자 서른아홉 개 구울게 아 감자 서른아홉 30... 원래 한개 빼줘야 된다 만개아 일부러 세 개씩 굽고 있다 그 나무판자 때문에 세 개씩 굽고 수치나 석탄 안 쓰고 응 석탄이 없다 주걱뽑기워 안에 화살 4개 있디 4개 오케이. 약! 다, 감자 자랐다 안되겠다 39개에서 42개로 생산량을 늘리겠다 42 마흔... 역시 감자가 효율은 참좋세 번째로 좋지 세 번째로는 줄은... 당근이 더 좋다. 당근은 안 꼽아도 된다 이거 생으로 대신 육이 안 좋은 게 있다. 천장이 주축하다당농장 베이비 좀다 잘랐고 응아아 아. 자르면 바로 온. 일단 당농장은잘 돼가지? 응어 그러면은 최스로 다을후려페지마면잘돼야 아, 나, 나칼안 들고 다닌다. 야, 아, 이거 뭐야. 치워. 다음번에 <웃음> 그런거 할까? 뭐? 사탕수수. 대혼대혼 대혼. 어. 아, 아, 대혼은 근데 비싸다. 대혼삼독감자다대혼삼독감자 잔디블록하고 빈사체 이건 진짜 있네. 응. 음. 레더 사막이. 내 잔디블록 쓸모있나? 아니, 전혀. <웃음> 매일 비싸, 근데. 약 사치품이다. 뭐, 해봤번 씨앗 구하는 정도. 난이 종이 또왜 있는지 궁금하다. 이 종. 일단 조금, 지금 여유로울 때 철을 사자. 응. 다이아를 사야 하잖아. <웃음> 야, 근데 수선이 뭔 인첸트냐? 다이아를 왜 지금 안 사냐고. 어. 10대1. 일단 지금 철로 자본을 맞춰놔야 나중에. 응. 음. 일내 생각엔 그래. 맷집 키운데. 먼저. 일단 철로 기반을 맞춰놓는 게좋아철 가지고 도구 사기엔 좀 응. 음. 일단 이 오백, 500, 오백을 지금 올, 지금 물리거든 저거 할 시간은 솔직히 다른 오백은 음. 너무 사치고 이런 말이야, 스톰? 비 내리면 뭐가 좋지? 비 오케 작물이 빨리 자라나 아 젖고 가능성 이 있다 그어 그거 맞지 땅이 젖는다 그러니까... 아니면 잔디가 자랐다는 번개 지는 이런 기능도 있네 번개도 치나 다음과 다음... 몬스터들 한쪽 방향에서 흐든봅이 한쪽 방향에서 근데, 근데 이젠 거의 사용 쓸...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웃음> 다 막아 놔가지고 돌로 25라운드가, 음. 동굴거미, 잠깐만, 힘들겠는데. 약독. 어떻게 싸, 저거 어떻게 죽여야 돼? <웃음> 야, 동굴거미는 한칸 구멍 들어가나? 걔는 짝다야지거 마치 짝제, 얘는. 그냥 거미는 두칸 해야 된다, 이거 그래도. 동굴. 아니, 위로 놀라. 응. 아니 동음... 위는 걱정 안해도 되는데 응. 아래가 움직이지 밑으로 나오잖아 아반블럭야반블럭 아니... 아, 반블럭! 반블럭. 오케이 이번 라운드 한정 바, 밑에 반블럭좀 갈아 어떻게 깔면 돼? 나중에 시범 좀 보여줘봐 아니 그냥 내 밑에 응. 난반블럭좀 만들어봐봐 오케이 바로 돈발블럭 만들어줄게 바로 난 나무로 할래종류 상관없다 어 이거를? 으악 12개다. 어 나도 12개 한다음따라와봐 나는 작물 오케이. 관리나 마저 하겠습니 애들 못 나오게 이렇게. 아 그렇게 오케이. 응 애들 못나오 응. 아 그럴 때반블록도 있네. 잡는데 문제 없지 이러면. 잡는 거예요. 구멍 들어가서 쑤시면 되지. 음. 내가 갈게 오케 잠깐만 약 내가 할게 나무지 어. 땅거 하고 있어라 이 나무 음. 배가 몇 개? 조금? 아니면 다듬을까? <웃음> 나 약간 이 생각도 했거든 응? 그거 나무 울타리랑 나무 울타리 다른 곳 종류 두개 가지고 그거 번갈아 가면서 놓아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사람만 통과 다니게 하려고 있거든. 아. 어. 될라나 그게. 테스트해보자. 그냥 다른 몬스터 올라가잖아. 이번에 어려우니까 좀 무리하지 말. 음. 아니면 그냥 돌 가지고 바리기 딱딱 만들어도 되죠. 음. 지금 그이나다 지금 약간 다 그려놨다 약간이 아니고 그냥 어? 아, 안되네 아니. 나무 색깔 다른거는 약 색깔 다른 안 받아준다 응 음. 디자인이 되었다 그냥 자이제와 이래... 반블록돌 컴 레전드 제발 잃지마 예상대로 못들죠 이겼네 내가 가스 촬영국이 없는데 밑으로 안 오는데 구멍을 한대 봐봐 문 열어서 어그로 끌어봐봐 이미 우리 열려있다 문자 애들 다 그냥 위로 간 거야 뭐야 왜 여기 있어 야나 들어갔다 이새끼왜 네 여기 있어 네, 뭐야 나 가볼게 어 죽였다 방금 집입구 쪽으로 와가지고 동굴 거기가 그래, 새어 들어와 내일 보수 공사할게 문 닫을까요? 이거? 아, 반 블럭 뚫고 온다. 아. 예상 못 했다, 이거. 뚫고 온다고? 이케반 블럭 철거. 오케이, 내일 철거할게. 반 블럭도 뚫고 온다고? 야. 아. 난 지금 있는 거다 벗어볼게. 야, 혹시 이렇게는 안 되나? 반 블럭 사이 두개 해가지고, 가운데 한 블럭 차이만 나게 하면 못 뚫, 못 뚫지 않나? 그래볼까? 될라나뭔말인줄 알겠지? 어. 어? 수박 자랐다 아그이상 뭐 소리 엔덤의 소리가 쳐드네 거미 죽는 소리 수박 75개 에이 그냥 독독안 무서워하고 그냥 가서 죽일래 옛날에 염, 얘네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 괜찮나? 쉽다 음. 독잘안 걸려 어이다 카... 간다 이거야 감... 엄청 많이 멀지 않았는데 톡한 번도 한어 감자 야, 42개 완성 야 우리 나중에 음. 깊은 음. 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음. 낚시할래? 하려 <웃음> 그럴까? <웃음> 되나? 낚시때 <웃음> 골... 많을 수 있다니까 실도 있으니까 아, 일단 해보자난골 난 우리 여기해보자 재밌겠네 여기해보자아 잠깐만 그거 밑으로 잘못 들으면 그거 나온다 거미 엉덩이 다 쑤신 거 같은데 아니다 요쪽 방향이다 이쪽에 있다, 닭. 음. 이쪽 개발해도 된다. 아, 충환이 잠깐만. 응? 응. 잠 생각해보면 있다, 이가 응. 음. 반칸 뚫어놨는데도 거미가 들어왔잖아. 응. 음. 근데 반블럭반블럭 사이 한칸 뚫어. 아, 근데 그러니까. 거미가 반칸 취급해서 오지 않을까? 이... 아, 근데 이거 옛날 버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어떤 버전에서 1점 10점 얼만가? 거기서는 그, 그렇게 그 해놨는데 거미 못 들어오더라 애들 모르더라 지금 네. 이 버전에서 될줄 모르겠거든 근데 뭐야 왜 라운드 갱신 안됐는안 죽었니? 뭐 하나 안 죽은 것 같은데 야 어차피 한두 말했는데 정찰 좀해 오케이 네구 그리고... 근데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일단은 구멍엔 없어 내 나중에 석탄 좀몇개 사다 줄수 있나? 응 어두워서 잠안 보인다 그럼 내 걸로 사면 된다 아니면 야간 투시 붙이면 된다 령은아이가 <웃음> 응. 붙이고 찾줄게 검이 어디냐난 나무 돌아다니면서 야 이게 야 혹시 벽 타고 올라간 거 아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나무사이에 숨어가지고 뭐 안보인다 나이트 비전 어사가 죽어. 야 그냥 명령으로 죽일까? 찾기 너려 너무... 나이트 네? 비전 되다 어? 야 저기 있다 S랑 네. W 맨 위쪽에 있다 오케이, okay, 발견. 어, SW. 오케이. <웃음> okay. 나 블록 없어. 블록 줄까? 나무, 나무판자 아, 조약... 23개면 되나? 아, 잠깐만. 나무판자 아, 한다. 나 조약도 3세트 있다. <웃음> 도끼 하나 만들고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주시로 간다. 어, 야, 도꾸 왔다. <웃음> 반갑다, 이 망할 새끼야. 야, 보고 형 보고 언제 돌계단 만들어서 가화 갔... <웃음> <역화> 만들었떠 여기도 <웃음> 야아 거기다 독구 문화마을 만들면 안돼요 오케이 깔끔했네 이거는 응 음. 다음 라운드 누구지 26 라운드 나는 마녀라. 내가 가지고 있는거 가지고 석탄이야 근데 마녀랑 근접하면 진나 아니 근접하면 이긴다 응 어. 지금 병 막아 놓은게 약간 응 음. 야 석탄 12개 샀약 말도 샀다 혹시 더 질러도 되나 <웃음> 어그 정도만 사줘 아까 누구 둘중 하나 이거 사설 각각 니 원래 넣고 아니다 바지를 내가 입을게 니가 이걸 입어라 나 바지 흙 묻는 거 음. 싫어한다 그럴 거면 신바른 신나는 거야 신발은 괜찮다 이이 더러워졌다 어, 이거 원래 하얀색인데 깔창 막까먹 검정색이었잖아 아, 철각반으로 입을 거려가지고 응. 아, 여기 카페트에 닦을래, 그냥, 나. <웃음> 카페트에 닦 나중에 버섯 길러가지고. 어, 독, 어, 민규, 이거, 이런 거한번 해볼래? 그럴까? <웃음> 어, 와우, 확률, 확률 박스. 최소 두 개는 주겠지. 에이. 막, 한개 주고, 안 주고, 그러지 않겠지. 에이. 안녕, 바두가. 너고 <웃음> <덥고> 현옥 됐다. 어디에? <웃음> 어봐. <웃음> <웃음> 아 민규 여기서 끄고 나가면 되더라 이이이 이, 이 화면에서. 어어어 어, 어. 라운드 끝난 화면에서 끄고 나가도 돼. 중간에 탈줄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그러면 오, 고장 난다. <웃음> 응